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중화요율의 시작 차이나타운에서 만든 원조 중식 밀키트 브랜드 1844 중화타운에서 만든 첫 번째 라인업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짜잔! 1844 중화타운 우익면 140년 동안 한국에 중식을 시켜온 찰나타운의 대가들이 만든 이렇게 밀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소비자들의 품평을 거쳐서 만든 제품이라 맛집에서 먹는 맛이 그대로 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건 장기 보존을 위한 방부제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도 최고급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화타운의 우육면, 면과 야채 그리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육수가 있어요 와 여기 고기 보이시죠 이 제품이 냉동보관제품이야 제가 어, 받자마자 냉동실에 얼려 놨거든요 지금 해동에서 나온 거 보니까 와 진짜 고기가 엄청 많아요 어, 이게 최고급 아로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맛이 어떨지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이 면도 지금 보니까 색다르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자마자 고급 밀가루와 전분을 이용해서 반죽을 해서 뽕 면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조리한 다음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 중화타운의 불면입니다와 여러분 진짜 고기가 많아요 와어 육수반 고기반 장난 아닌데요 얘 같은 경우는 대만식 우빅면 이라고 해요 어, 그릇 조리하실 때는 면 따로 육수 따로 조리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향신료 있는 음식을 잘 못먹는데 우선 국물부터 맛을 볼게요 하, 음? 고기 육수가 진짜 진해요 그리고 깔끔해 맛이 음, 저 진짜 향신료 못먹거든요 근데 향신료 에서도 별로 안나 와 너무너무 맛있어 음. 그럼 고기도 한번 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음. 고기가 씹는 식감도 좋고요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게 식사용으로 좋지만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장용으로 추천할게요 어 이게 얼큰한 맛도 있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기랑 청경채랑 숙주 이렇게 해가지고 음.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면발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육수가 너무 맛있어 최고급 밀가루와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쫄깃한 면와 음 이건 진짜 해장각이다 해장각 음. 저는 김치가 필요할 줄 알고 김치를 준비했는데 김치 없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진짜 근데 육수가 고기 육수처럼 엄청 진해요 고기 고기 고기 육수 처럼이 아니라 고기 수지 음. 쫄깃쫄깃 고기가 씹는 식감 되게 좋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진짜 감칠맛도 좋고. 요즘같이 추운 날에 딱딱 응. 진짜 육수 너무 맛있다 네 오늘은 1884 중화타운의 우육면을 먹어봤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진짜 개는 갑수도 없이 화급지고 진짜 순식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어, 다른 것도 맛있었지만 육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소고기와 열 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깊은 맛이 나고요. 향신료 향는 전혀 없어서 우육면을 드실 때 향신료 향때 걱정하신 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용으로좋지만 저는 해장용으로 강추 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집에서 먹는 맛 저리 갈아야. 어, 어이 캠핑 가실 때나 아니면 여행 가실 때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은 밤에 이렇게 술한잔할때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최고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은비야 너도 안녕해. 안녕.